B와 B가 동시에 네. 일어날 경우의 수인데, 네. 이거는 둘이 다른 종류라서, 네. 그 선택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. 아, 그렇구나. 네. 음, 그러면은, 예를 이제 한번 들어줄 수 있을까요? 이 함유가 어떻게? 상의랑 하의가 있는데, 네. 상의는, 후드티랑 셔츠랑, 네. 니트가, 두 개, 네. 세 개, 두 개가 있고, 네. 하의에는 치마랑, 동바지가, 네. 두 개, 두개 있다고 하면, 음, 상의에서만 보면, 네. 이거 세개다 상의라는 같은 종류 안에 있으니까, 네. 합의 법칙이 적용돼서 총 네.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일곱 개가 되고, 오, 네.